들리냐? 네. 자 삼각함수. 어이 단원에 삼각함수도 있고 그래프도 있고 활용도 뭐, 있고 여세개 강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지수로그 함수에 대해서 네개 강에 대해 얘기를 했고 이 세, 3 강이고 이 뒤는 등차수열 등비수열 한 강에다가 두 강일까? 하여튼 뭐 있겠죠.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해줘야 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몇 쪽이냐? 그다음 필이 잘 못난 거지. 60몇 쪽이니? 68이라고첫 네, 번째 문제 여기서부터 전화주니까 그러니까 기억하는 이 부분들을 살짝살짝 살짝 보는 걸 공부할 때 네. 예를 들면은 어? 내가 일반각과 호도법에 대해서 기억하나? 일반각이 뭐였지? 아 360N 몇 바퀴 돌어는지 모르니까 그 다음을 보는 거였구나 그럼 얘가 호도법으로 표현되면 2이 n 이렇게 나오겠구나 호도법은 라디안으로 표현된 거고 파이가 180도였던 거 그지? 그러니까 가 180도 가면 1라디안 1이라는 거는 대략 50도를 좀 넘는 55도를 좀 넘는 크기들구나 그럼 음. 이걸 가지고 표현할 수 있나? 어, 호의 길이는 r 세타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2분의 1 r, l 이었구나 내가 기억을 하나? 음. 생각하면의 정의가 뭐였지? r 분의 음. y, r 분의 x, x 분의 y 였구나 그러다 보니 부호가 1 사분면 은 모두 2 사분면은 사인, 3 사분면은 탄젠트 4 사분면은 코사인이 플러스였구나 그럼 둘의 관계가 뭐가 있었지? 어 코사인 분의 사인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항상 1이였구나 근데 선생님이 이거 얘기할 때 동경의 위치관계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동경의 위치관계 문제가 지금 안 보이네 라는 생각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야 지금 동경의 위치관계라는 말이 여기 안 나와있어 그럼 분명히 예제에 있겠지 보자고 1번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시초선 OX가 동경 여기에서 동경이 나타나는 각이 될수 없는 네. 일반각이 30도는 하는 얘기지 네. 390도는 한 바퀴 돌고 30도 더 오는 거 맞죠? 네. 얘는 두 바퀴 돌고 30도 더 오는 거 맞죠? 네. 얘는 이쪽 방향으로 330도 맞죠? 네. 얘는 이쪽 방향으로 390도는 오고 더 내려오니까 얘는 마이너스 30도 위치에 있겠죠? 네. 얘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맞나요? 네. 얘는 음해 방향으로 720도는 두 바퀴 돌고 30도 다시 와야 되는 거니까 네. 자 이거는, 이거는 이거 이거. 예제입니다 유형화 하세요 유형화 하라는 말은 루틴을 만들어서 얘는 기억을 하라는 얘기지 네. 자 얘가 3 4 분면의 각이야 그럼 세타가 3 4 분면의 각이니까 360도 N 플러스 3 4 분면 180도 360도 N 플러스 270도 사이겠지 네. 그럼 2분의 세타는 2로 나눠야겠네 네. 그럼 180도 N 플러스 90도 180도 n 플러스 135도. 얘가 2잖아요. 네. 0하고 1두 개만 넣으세요. 두 개를 건데 0부터야. 3이면 세 개를 건데 0부터야. 오케이 네. n에다가 0 집어넣으면 90도와 135도 사이. 1 집어넣으면 270도와 몇 도? 315도 사이. 그럼 90도와 저는 여기잖아. 얘는 여기고 네. 2, 3분면 4, 4, 분면 2, 4, 4, 분면 오케이? 네. 얘는 꼭 그렇게 해야 돼 얘도 마찬가지지 그럼 얘는 네. 영역 3개 나오겠지 네. 대충 생각해봐봐 오. 얘는 360도 N 플러스 270도부터 360도 N 플러스 360도까지인데 네. 3으로 나누니까 120 N 플러스 90 120 N 플러스 0 120 N 플러스 120 0 넣으면 90에서 120 네. 90에서 120 1 넣으면 210에서 240 여기 네. 그 다음 2 넣으면 310에서 310 330에서 360 네. 오케이 네. 일정 간격으로 돌아갑니다 얘도 유용하게 해놓세요두 네. 동경의 위치가 일치한다 일치한다는 거는 봐봐 두 동경이 벌어진 게 일치한다 그럼 생각해봐 두개 겹쳤지 네. 그 동경의 차가 0이지 네. 0은 360도엔 일직선이지 요만큼과 요만큼의 차가 180도지 네. 그럼 360도엔 플러스 180 네. X축 대칭이다 다 그림 그려서 생각하는 거니까 다 정리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두 동경이 일치해요 일치한다 두 동경의 차가 네. 0이었다 일반각이 이거다 6X세타가 360도 n이다. 그럼 세타는 60n이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120도다. 됐지. 다음 중 오른 것은 얘는 4분의 파이죠 얘는 9로 나누면 180을 9로 나누면 그러니까 얘를 여기를 180으로 나눠주면 답이 나온다는 거잖아. 그럼 9분의 9분의 8파이그지 9분의 8파이가 돼야지. 얘도 180으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잖아 네. 그러면 분모가 아니죠 이거 분명히 야, 분모가 네. 더 크잖아요 네. <웃음> 여기도 180으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1 5로 나누면 여기 4가 될것 같은데요 4 맞나 15 15 4 네. 그러니까 18분의 7파이 약분 안되잖아요 네. 그럼 여기는 180으로 나눠주면 0 빠지고, 이유가 어, 90분에 162. 또 9로는 9 아니에요. 10분에 18. 5분에 1. 맞죠, 이거. 네. 이렇게 해도 여기다 180도를 집어넣어도 됩니다. 간략하게만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다음. 코의 길이, L이 6파이고, 넓이가 이거인 중심각이네요 넓이는 2분의 1 R L이기 때문에 집어넣으면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6파이가 12파이기 때문에 R은 4 근데 L은 6파이인데 그게 어떻게 구해? R 세타 그래서 4 세타 세타는 2분의 3파이 요거 중요 잘 봐도 이게 p 점이야 그러니까 원이 있는데 원이 있어 가상의 원이 있어 지금 문제안 나와 있지만 가상의 원이 있는데 얘는 중심이 0,0인 원이야 얘 위에 한 점이 12, 마이너스 온 거야. 그럼 12, 마이너스 여기쯤 되겠죠. 네. 그때 이렇게 연결되고 이만큼이 세트인 거야. 오케이? 네. 그러면 이 길이가 반지름이 필요하잖아요. 반지름이 얼마인 거야? 13이겠지. 네.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네. 그러면 사인 세타는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오케이 아니면 얘를 보고 아 탄젠트 세타가 뭐다? X분의 Y구나 아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부호 무시하고 12, 5, 13이겠구나 그럼 사인은 13분의 5와 관련이 있고 코사인은 13분의 12와 관련이 있고 탄젠트는 12분의 5와 관련이 있는데 탄젠트 음수라 했어요 4, 3분면이네요 그럼 코사인만 플러스니까 얘는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가 마이너스 5 얘는 곱해져서 마이너스 12그 다음 곱해져서 마이너스 5 됐으니까 마이너스 22 얘도 뻔해. x분의 y잖아요. 탄젠트는. x분의 y니까 a분의 2분의 3이 마이너스 4분의 3이야. 양변의 4 이거 곱해요. 3으로 나눠요. 4를 곱해요. a는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2. 그럼 r 값 구해지지. 자 사인, 코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모두 부호가 똑같아 근데 코사인 곱하기 탄젠트는 얘가 코사인 세타구든 사인 세타거든? 약분되지? 지금 사인이 양수야 근데 코사인도 뭐야 그러면? 양수야,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가 어때? 네. 같아야 돼,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가 같은 곳은 어디야? 네. 1사분면이랑 3사분면, 탄젠트만 마이너스이고 어? 아, 코사인 과탄얘트도 부호가 갔네요. 다 갔네요. 됐나요? 이해 네. 예, 볼게요. 어, 루트 루트 안 하는데 어떤 마이너스가 생겼어. 네. 그럼 분모는 네. 음수고 분자는 네. 양수인데 0이 될수 있는데 0이 되지 말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에 부호가 코사인만 플러스인 경우죠. 네. 그럼 4사분면인가요? 4 3사분면. 4사분면이죠. 4, 4 4, 4. 그럼 2/3파이부터 2파이까지 음. 그래서 2 더하면 2분의 7 근추네? 음. 네요런거예요 네, 요런거 음. 여기서부터 이제 좀 귀찮아지는데 이것 좀 정리를 해야 되겠지 좀 간단하게 네. 안 간단해 보여 간단해져야 되는데 안 간단해 보인다고 간단하게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네난안 네. <웃음> 간단해요 <웃음> 나도 싫어요 이거 너희만 싫은얘기냥 나도 싫어요 오케이 okay? 네. 근데 이건 알아도 사인 세타 a 하 o 코사인 세타는 제곱을 하잖아. 네. 그러면 이해가 y 다 왜? 사인 제곱 세타 o 하기 코 o 인 제곱 세타에다가 뭐가 더해져? 이 사인 세타 코 o 인 세타 근데 얘가 1이기 때문에 분모 얘가 a y o 더하기 o k o s 의 제곱이라는 걸 알아야 돼 분자는 어떻게 돼? c o s a y o s i n c o s e equals to the same. So, this is t 분 s i n of c o s i 분 e If you 다 곱해주면 o s i n 기코사인 c o s i n e If y s i n e y o 분 c o s i n 분 This is 이 h 분 n e s i n 여기는 어쩔 수 없어 아는 만큼 보이고 본인이 정리를 잘해야 돼자 여기도 볼게 세타가 3, 4분면에 각이야? 오케이 코사인 이거야 그럼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여기 세타라고 봤을 때여기오 5고 4란 얘기니까 여기는 얼마겠어? 3 그럼 사인 세타는 5분의 3과 관련이 있는데 3,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고 탄젠트는 4분의 3과 관련이 있는데 3, 4분면이니까 그대로 플러스죠 넣어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6 오케이? 노트니? 까 모든 게 삼각비에서 옵니다. 삼각비에서. 기본적으로 삼각비부터 출발합니다. 일단은 요거 해드리고, 너희가 정리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한 2시? 좀 지나서부터는 밑에 문제를 좀더 풀어드릴게요. 자, 얘가 2, 사분면의 각입니다. 이거래요. 어, 모르겠어요. 2, 사분면의 각이니까 중요한 건 사인은 플러스고, 코사인은 마이너스인 거예요. 이걸 구하래. 어, 뭔지 모르겠어. 근데 이거 분명한 건 뭐냐면요. 얘가,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바꿔 써주면 얘는 2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에요. 네. 괜찮죠? 네. 그리고 요것에 의해서 딴건 모르겠고 제곱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 이거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보세요. 얘가 이거잖아 얘는 이거 곱하기 이거잖아 네. 얘는 알잖아 얘만 알면 되네 네. 그러면 얘는 곱셈 공식 변형에 의해 이거지? 네. 얘는 알아 네. 맞지? 네. 얘를 재곱해 보면 요 비슷한 게 나온다고 얘를 재곱해 보면 1 더하기 2sc였잖아요 아까 네. 그러니까 4분의 1입니다 넘겨주면 e s c 가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다 알아요 밑에 거 얘는 4분의 1 여기다가 마이너스 2 곱할 거니까 플러스 2분의 3 4분의 7 누가? 얘가 근데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빼면 얘는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얘는 2분의 7이야 가자 2분의 1 곱하기 2분의 7 4분의 7 됐나? 네. 더 가보자 여기서 뭘 알아? 두 근이야 그럼 두 근의 합은 그렇지 그러면 두 근의 고분 5분의 K 그럼 얘 제곱해보면 뭐 나온다 그랬지? 얘를 제곱한다는 것은 1 더하기 2 얘였죠? 그럼 얘가 25분의 9고요1 더하기 5분의 2K죠 양변르 25로 곱하면 9는 25 더하기 10K, 10K가 마이너스 16, 그럼 로 k 는 마이너스 5분의 8. 오케이? 다 기본적인 유형이야, 자주 나오는 기본적인 유형. 여기까지 했죠? 정리할게요. 자 하단에 있는 문제들을 좀 볼게요. 이제는 맨 밑에 거 오도록 합시다. 그럼 많이 풀어드리는 거죠. 240을 나타내는 동경이야. 그리고 앞에 혹시 지수함수 로그함수 질문할 것도 있지. 그좀 이거 도안 풀어주면 되지, 그러면. 차라리 지수한테 로그하면서 질문을 받는 게 낫지. 이건 너희가 풀어보면 되니까. 오케이, 좋아.